근데 진짜 대박인게 50일 식단표를 엄청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대박 이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끝까지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바디 프로필 촬영 50일 전 식단을 저희 전문가인 오젠 트레이너쌤 모시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트레이너 오재영입니다 저처럼 50일 정도만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치트키가 좀 있을까요? 어, 조금 빨리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음, 음. 트레이닝을 시켜 드리고 있어요. 60일 동안 식단을 같이 병행을 하면 좀더 몸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식단을 정확하게 제가 정해서 네. 말을 주는 것보다는 골고도먹해 우리가 생각하는 클린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안 좋은 게 뭔지, 그쵸? 좋은 게 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먹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샐러드, 버섯, 아보카도, 이렇게 먹었어요. 음, 좋아요. 지금 한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어, 조금 궁금하다. 이게 무슨 네. 성분인지 궁금하다 싶으면, 제가 쓰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오 여기에 검색해보면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만약에 단호박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찐 단호박, 우는 단호박 뭐 이런 게다 나와요 이식단표를 받아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적어놔 주셨거든요? 이거는 받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한 끼에 좀 제대로 먹어도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람 수가 좀 있을까요? 혜원님 같은 경우는 50일 남았을 때 네. 120g 정도로 맞추는 네. 것 같아요 네. 단백질은 닭가슴살 기준으로 100g 지방은 탄단지 비율로 봤을 때한 20% 정도로 잡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50일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점점 양을 그래도 좀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음. 그 길을 며칠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10일 정도로 잡으면 음. 괜찮아요 40일 정도 됐을 때는 한몇 그램 정도? 그냥 아까는 탄수화물 네. 120g 먹고 있었잖아요 1 0 0 g 로 낮추는 거예요 한 20g 정도? 네.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만 감소시키고, 음... 단백질은 그대로 일정하게 녹아요. 네. 음... 그 대신에 운동량이 추가가 돼요. 음. 탄수화물로 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자주 먹는 거는 현미밥, 그리고 단호박, 네. 고구마, 바나나도 좋아요 그럼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알다시피 닭가슴살, 네. 계란, 뭐 연어도 괜찮고, 참치도 괜찮고. 음... 음. 그러면 좀 간식으로 적당하게 있을까요? 무조건 바나나. 아... 바나나랑 네. 계란. 그러면 여기서 대박이벤트 준비했던 거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이게 대박이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 휴메이크히트니스 도곡점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설이 진짜 좋거든요? 런닝머신 할때 보통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헬스장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좀 하나도 없고 여기 한달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요 이거를 좀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이거 식단표 배포 받으실 때 선착순으로 분에게만 이거를 전달을 해주시려고 해요. 서울 사는 분들은 진짜 좋은 꿀템일 것 같고요. 그 OT 한 번이랑 PT 한 번도 음. 해주신다고 저희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유니한는생들하고다 같이 유능한 선생님들 많아요. 저희 여러분들 빨리 손잡순 1 0 0분 안에 드시길 바랍니다.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꿀벌님들을 위해서 팁한 가지씩만 저희가 줍시다. 스튜디오를 잘 선택을 하고요 아, 사실 스튜디오를 너무 잘 선택을 해서 진짜 인생 사진 엄청 많이 남기고 왔거든요 저는 밸런스 버튼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잘 찍고 와서 스튜디오를 일단 선택을 하는 건 거의 뭐한 70%는 먹어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저의 팁이고요 가장 중요한 팁은 주위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둬 이게 팁이에요? <웃음> 없으면요! <웃음> 이런 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팁은 일단 마인드 세팅. 그냥 음... 열심히 하려는 거. 마인드. 의지, 하나. 의지. 하나. 근데 진짜 저도 이거를 되게 공감하는 게 의지가 거의 한 100% 먹어주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바디 프로필 찍겠다는 마인드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저는 텐딩을 진짜 추천해요. 음. 진짜 저 태닝한 거랑 안한 거랑 너무 몸에 구상하게 보이는 게 다른 거아요 아, 태닝은 하고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저는 또 이걸 태닝도 늦게 알아가지고 한 20일 전에 해서 10번을 못 채우고 바디그룹을 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여유롭게 50일 전부터 태닝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식단표를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잘,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걸 보면서 똑같이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몸 상태에 맞춰서 음. 하시면은 더 좋은 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촬영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웃음> <웃음> 이런 거잘못 해가지고. 근데 자주 싶다. 이런 거팁 이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저랑. 아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어요. <웃음> 여러분들도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네. 쌤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주지 나 아니 요쌤 다음에 콘텐츠 도 찍어주세요 네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